뭐지? 이 팔꿈치가 아프지? 뭐지? 그, 그, 뭐지 이게? 아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자가 찢어졌네? 아... 이걸 어떻게 한다? 이 인조가죽이 찢어져가지고 팔꿈치가 아픈 거였구나 여기를 한번더 손을 봐야 되겠네 이걸 감싸줄만한 한 껍데기가 있을까? 찾아보자 우선 냉장고에 이런 게 있네? 손잡이 한 껍데기가 있네? 짠짠 짠.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짠짠짠 짠, 짠. 그리고 여기 삼천한 곳에 이렇게 대면 성공! 간단하죠? 근데 이 냉장고에 이게 없어진 걸알려지는 사실을 나는 죽고싶 좋잖아 무슨가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 식탁에 있는 이 헝겊대기 식탁보 이 헝겊대기 식탁보가 손잡이 와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언젠가 맞을 등짝 스매시가 무섭다면 이걸로 대신할 수도. 음, 근데 이걸 그냥 얹어서 쓰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 똑딱이 단추를 달아보자. 좋았어 달아보겠습니다. 우선 식탁구에 똑딱이 단추를 달기 위해서 구멍을 낼 것입니다. 구멍, 송곳으로 여기 송곳으로 구멍을 낼 거예요. 구멍, 이렇게. 예. 구멍을 좀 넓혀줘서 똑딱이 단추 심이 들어가게끔 구멍을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이 나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심을 음, 끼워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여기서 그대로 똑딱이 단추를 끼운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걸로 이게 받침이 돼서 뒤로 잡아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요 나온 부분을 이 구멍에 맞춰놓고 이렇게 맞춘 상태로 망치를 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박아져요. 이렇게 해서 박아낸 게 바로 요 겁니다. 요거. 요게 요렇게 돌아쳐지겠죠? 이렇게 돌아 쳐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자로 식탁보가 되는 건데 의지와 팔걸이 모으게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똑딱이 단추를 탄 식탁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냉장고 손잡이 커버는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죠. 마눌님의 등짝 스매싱이 무서우면 마눌님의 등짝 스매싱이 무서우면 빨리 돌려놔야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 똑딱이 닫지만 똑딱, 똑딱, 똑딱 한쪽 완성 똑딱, 똑딱 자. 완벽하죠? 냉장고 손잡이는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대신 이식탁보가제 의자, 컴퓨터 의자, 팔꿈치를 보호할 커버로 변신해 깔끔하죠? 의외로 제 방석과 무늬가 맞습니다이 냉장고 손잡이 커버는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등짝 맞기 전에 냉장고 쪽으로 냉장고가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안녕. 깔끔하죠? 깔끔하죠? 팔걸이 때문에 버렸을 법한 의자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한층 더 고급지고 엎드려가려 죠때 타면 빨 수도 있는 거죠. 식탁보의 변신입니다. 식탁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 의자를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마누님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은 여기에 대해서 그 식판보를 손잡이로 그 팔걸이로 썼던 거에 대해서 등짝 스매싱을 내줘야 할 판인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늘님이 돌아왔는데요. 마늘님이 등짝 스매싱을 해주기는커녕 그 일을 더 줬네요. 다른 의자에도 이렇게 오늘 휴일인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늘님의 등짝 스매싱은커녕 일을 참아져 버렸네요. 일을 참아져 버렸습니다.